뭐예요? 이게... 사 밥이라고... 먹방 같다 먹방... 응. 이거 봐요. 오, 오 맛있어요. <웃음> <올라간다. 웃음> <웃음> 맛있습니다. 또 하나 주겠어요. 야되 야, 멸치야? 이게 생멸치구나 아니 누가 쌈을 그렇게 먹나? 음... 밥도 안넣고 <웃음> 밥을 넣으면 되지 <웃음> 이게 앞에서 보여줘야지 아, 지금 아, 각이 아, 안나오잖아 아, 됐으면 내가 할게 뭐... 여러분 쌈이랑는건 말입니다 어? 맛있지? 어, 음. 되게 감칠맛 나야지 여기에 멸치만 있는게 아니라 이게 뭐지? 이 검은거 뭐지 이거 식물? 고사리인가? 고사리야? 고사리같아 고사리야? 마늘도 올 음. 음. 싸서 입으로. 감칠맛이 죽이네. 응? 멸치가, 우리가 맨날 말, 마른 멸치만 먹었잖아. 근데 이렇게 생으로 먹으니까 약간 생선 느낌도 나잖아. 이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네. 음. 맛있네. 어이, 맛있다. 음, 쫙쫙 달라붙네, 이거. 깻잎이랑 먹으니까 깻잎의 향이 좀 세서 깻잎을 빼고 그냥 먹어봐. 밥이 오질라겠네 진짜 맛있어요. 깜짝 놀랐어요, 모면서 두은이라는 그룹과도 되게 어울리는 맛인 것 같아요, 그죠? 여기는 지금 멸치가 가시도 하나도 없고 맛있어 좋아. 그러니까 진짜 다시 얘기하면. 고등어조림, 정말 요리 잘하는 엄마가 해주는 그런 맛 매콤하니 밥에 비벼 먹으면 진짜 밥도둑이네아 근데 양, 양이 조금 아쉽다 근데 이제 간이 세니까 그리고 생멸치가 비쌀 거 아냐 니이 집은 가끔 생각나겠다, 그치? 어딘 어, 어, 진짜 어, 맛이 생멸치 5 0만 생선 먹을 때 이게 좋은 거야 응? 다른 생선 같으면 가시 다 발라내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근데 뭐 멸치는 특이하니까 생멸치 먹기 힘들거든 고등어교 자주 먹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밥한 공기 갖고 괜찮겠어? 어 아이씨 여기 밥 먹을지 얼마나 됐다고 하나 더 시켜서 반반지 나눠 먹으려고 했더니 이게 밥을 부르는 맛이네 이게 그냥 먹는보나 마늘을 넣어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 내가 이걸 남해에서 한번 먹었고 되게 감동했거든 음. 와 진짜 맛있네아 현지에서 먹으면 끝장나겠네 그러니까. 아잘 먹었습니다. 아, 여기 진짜 맛있어요. 한 달에 한 번은 올만한 곳. 아, 생각나는 곳. 그치? 근데 이 집이 체인인가? 아니겠지? 음. 그치 뭐 무슨 점 이런 말 없잖아.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. 여기서 어, 본 적이 없죠 그니까. 러 음. 지난번에 왔을 때 그때 어. 시간대가 애매해서 그런가 손님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다안 들어왔잖아. 그러니까. 들어 왔어야 되니 그러니까 사람 없을 때좀 조용할 때부터 그때 찍었어야 됐네 어아 근데 여기는 진짜 진짜 맛있다 판교에 맛집이 없을 줄 알았잖아 우린 결론을 내려잖아 판교에는 맛집이 없다 어, 뭐좀 상위권에 있는데 몇 군데 가봤는데 거기도 그냥 그랬다 했는데 와그 와중에 저 멸, 저게, 저게 멸치 기다려야 돼요? 가보다 멸치 이거 아 어. 해무침 나나중에 어. 저걸 먹어야겠네 아무튼 판교에는 맛집이 없다라고 여기 있데 여기 있었네 아, 네. 여기는 뭐, 어, 여기 는뭐이 여기 있어네 네. 여기 체인이 여기 요 여기 님어요에요 여기 이 집만 여기 있는요 여기 있어요. 여 있어요. 여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요 저희가 요릴게요여 있어요. 좋지요 커피까지 산다는 있어이성이 <웃음> 곱다 <웃음> 이런 사람들이 떠야 되는데 실기있 실수로 녹화 버튼을 안 눌렀다. 판교 <웃음> <웃음> 저희만 딱 사주시지. 거기 멸치 쌈밥 진짜 어땠어요? <웃음> 저 태어나 처음 먹어봤는데 되게 네. 네, 맛있었어요. 제가, 제가 약간 그런 생선 음식 잘못 먹는데. 네. 비린내 때문에? 아, 네. 근데 비린내도 안 나고. 네. 약간 참치 통조림 캔 같은 그런 부담 없는 맛이었어요. 맛집에 등록할 만한 맛인가요 판교에서? 네. 또 네. 먹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니 언제 오시려나 꽃이 지고 낙엽이지면 그때 내니 모시려나 하루 지나가고 또 하루지.